아이씨, 잘 치요. 처음에 <웃음> 이어요맞 <맞다. 웃음> 아따, 죄송하요이야 잘 쳤습니다. 잉? <웃음> 한 당구동호인이 경기를 뽀로그로 끝내고 당구에서는 결코 엉덩이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어찌였을까요? 이야. 아고 반갑습니다. 아사 양빵이랑 야...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투쿠냐 쓰리쿠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단구동호인이 어려운 디도를 시도하는데요 쓰리쿠션일까요? 투쿠션일까요? 슬로우로 다시 보도록 하죠 원쿠션 투쿠션 어? 다시 여기서 원쿠션 그리고 여기서 투쿠션 화면상으로는 애매한데 빨간공 움직임을 보면 장쿠션에서 따당으로 두번탄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 아따, 죄송해요. <웃음> 또 절취요